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아주 재밌고 쉬운 마술인데요. 아, 셀프워킹으로 진행되는 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초보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네,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카드 한 벌을 준비해 왔는데요. 원하시는 데서 스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. 스톱! 여기요? 좋습니다. 여기 이 카드 잘 보시고요.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다가 잘넣었고요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아 바로 카드를 놓고 신을 주면 관객님이 기억하셨던 그 카드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. 한번 볼까요? 보시면 아까 관객님이 보셨던 K 스페이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술 한번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죠. 네, 이 마술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킹을 하시니까 킹두 장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마술 할때 스페이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스페이드가 사라졌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킹이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클럽이랑 스페이드로 되어 있는 왕족 카드만 됩니다 아무거나 뭐 qj 같은 거 말이죠 자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매직 있죠 매직으로 여기 클럽의 문양이 있는데 일단 얘는 빼 주셔야 돼요한 장을 빼두고요 저기 킹클럽의 요 부분 자 스페이드 처럼 여기를 이렇게 세모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살짝 세모나게 스페이드 문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리고 요 옆부분에 요것도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아주 자세히 보면 망한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괜찮습니다 이제 맨 위에다 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섞는거 아시죠 이게 섞으면서 그냥 뭐 대충 새끼손가락을 걸어 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브레이크를 걸고 어 이제 관계한테 아까 제가 왼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카드를 드립을 하면서 스톱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관객이 이 브레이크 위쪽에서 아무때나 스톱을 하겠죠 그러면 엄지가 브레이크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뭐 중지와 약지 이렇게 오면서 요 브레이크 위에 있는 카드를 모두 그냥 뗍니다 여기 엄지 있는 곳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바로 이렇게 떼줘요 그리고 올려서 살짝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,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티가 좀 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보여줬거든요 아까 연출해서 이렇게 살짝 네, 이런 식으로만 보여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. 바로 이렇게 넣어요. 그리고 카드를 자이 상태에서 있을 때는 클로버라고 쳤을 때이 부분이 이제 스페이드가 된 거잖아요. 근데 넣고 이 밑부분은 클로버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이렇게 돌려주고 쫙 펼쳐주면 네, 어디에도 킹스페이드는 없게 되는 것이죠. 보이시죠? 여기 스페이드가 있는데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이런 마술이었고요 초보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던 그런 어, 마술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팁이 하나 있는데요 클로버에다가 스페이드를 만들면서 스페이드 카드를 빼두었죠 그 카드를 카드 케이스나 지갑 뒷주머니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넣어두고 당신의 카드는 카드 덱 안에서 사라졌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에서 카드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서 그 카드를 꺼내주시면 관객이 카드를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.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